일시다 뭐지 않을까? 100% 오지. 100%. 오지 미친 t to a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부베입니다 일단 오늘 해볼거는 치명적 속도 말파이트인데 아 이게 뭐가 좋냐 뭐가 메리트냐 치명적 속도는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1.5초 후에 막 터지죠?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한대도 맞지않고 치명적 속도가 발동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정말 그래서 생각해낸게 말파이트인데 말파이트 궁이 상대방에 맞추면 피해도 들어가 거기다가 1.5초 동안 에어본을 띄워요 근데 1.5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싸우자마자 그게 터지는거예요 치명수도가 정말 좋다 거기다가 W선 말을 하면 이게 W 패시브가 방어력이 올라가요 찍으면 찍을수록 방어력이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 방어력이 올라가면 W 켰을 때 평타가 세집니다 바로 이 알파이트는 끝이다 근데 이게 또궁만 있을 때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영상 보세요 좋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하 개스 개스 아니 이거를?! 어렵, 102. 아무것도 안... 알... 우와! 이러잖아! 그렇지! <웃음> 여러분, 이거라고요! <웃음> 나도 놀랐다! <웃음> 이제 빼네. 이제 빼죠. 퀴즈로 찍자 나이스! 개강해! 그렇지 한번 빼주고요 <웃음> 들어갈때마다 너국 빼야돼 알겠니? 너와, 나 차, 너와 나의 차이를 알겠니? 알겠니? <웃음> 야 좋다 아니 진짜 좋다 이거 장난치고 이거지~~ 이거지~~